반갑습니다. 이제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. 이제 견성에 대한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오늘도 그좀 힌트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려서 아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데나 대도시에는 맨 땅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.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려서 땅따먹기 땅따먹기라고 하죠. 땅따먹기 놀이 다 하셨을 거예요. 이렇게 아이들이 아주 이몇 미터 되는 원을 이렇게 크게 땅바닥에다가 그리죠. 그리고 이제 조그만 말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번 손으로 이렇게 턱 튀기면 이렇게 가고 턱 튀기면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.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내 땅이다 그리고 내가 한번 하면 옆에서 다른 친구들도 뭐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땅이 이제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이거를 합쳐서 이쪽이 넓어지고 이쪽도 넓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 더 땅을 많이 가져가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죠 땅 따먹기 큰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안에서 내 땅과 네 땅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는 굉장히 지금 생각하니까 참 별거 아닌데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이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...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현대인이 사는 모습도 이런 땅 따먹기 같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땅 따먹기하고 비유해서는 아주 큰 자리 하나 하나인 자리. 하나인 자리를 보는 게 아니냐. 이게 좀 유식하게 하면 뭐 만법 귀일이다.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툭 터져서 전체가 하나인 자리를 아는 것이다.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치열하게 니네 땅, 내땅 네 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때요?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지면은그 저녁을 다 해놓고 엄마가 멀리서 부릅니다. 아무개야 그러면서 이 집, 저 집에서 다 부르시죠. 어머니들이. 아무개야뭐 길동아. 뭐, 뭐 이러면서 응? 들어와서 밥 먹어라. 그러면 어때요 애들인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왜요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내 땅을 지금 넓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이놈 자식도 빨리 식기 전에 들어오라고 야단치고 잘못하면 이제 엄마 쫓아 나오니까 등짝이라도 맞으면 안 되니까 어때요 결국 들어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지릅니다 문지르면 은 여태까지 이렇게 그어놨던 이 선들이 어때요? 다 없어집니다. 다 없어지고 원래 이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로 가죠. 그리고 어디까지 지워요? 이것도 지웁니다. 이것도 지워요. 원도 지워요. 그럼 어때요? 그냥 그 아무것도 없었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엔 여기가 하나인 자리다. 여기가 큰 자리다. 인간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뭐냐면 조각 내리고 나누는 일입니다. 불교나 마음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분별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? 이렇게 부질없는 땅 따먹기에 인생 허비하지 말아라.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이 소태산 스승님의 이 대종경이라는 경전에 나와요. 제자 한 분이 익산의 남중리라는 곳을 가다가 정말 멋있는 그 소나무를 소나무를 소나무 한그를 보면서 아이 소나무 한 너무 멋있으니까 불법연구 이제 그때는 원불교 그 마당으로 좀 옮겨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소나무를 보고 탐을 내요 그러니까 소태산 스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좁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그 교당과 이 노송을 둘러보지 않고 이 소나무를 꼭이 안으로 옮겨서 봐야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좀이 좁은 생각을 좀 놓고 큰 생각을 해라 그러시면서 이 우주의 본가, 본가, 본가, 이셋 집이나 뭐 이렇게 겹방이 아니라 본가, 우주의 본가를 좀 보고 살아라.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.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네가 하나인 자리, 큰 자리를 보지 못해서 견성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. 그러니까. 이 제자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이 우주의 본가가 어디 있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해. 이 질문을 해요. 스승님하고 다니면 질문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없으니까. 우주의 본가가 어디 있습니까? 그랬더니 그때에 소태한 대종사님이 마치 어린 아이들이 땅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그렸듯이 땅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땅에다가, 흙에다가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, 맨 땅에다가. 여기가, 여기가 우주의 본가다. 그 동그라미 지금 지워졌어요. 여기입니다. 제가 있는 여기고, 여러분들이 있는 여기고, 우리가 발딛고 있는 여기가 그 본가예요. 이거를 나누지 마라. 쓸데없이 나누지 마라. 부질없는 짓이다.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큰 자리 근데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아야 이렇게 굳이 나무를 캐다가 우리 집 앞마당에 놔야 직성이 풀리는 좁아 터진 삶의 태도를 벗어나서 그런 답답한 삶을 해탈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삶으로 갈수 있다. 그렇다면, 이 원두 그냥 방편 삼아 그리신 거죠. 큰 자리를 봐야 된다.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들어가지. 눈으로 보면서도 이 자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마음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법문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오늘은 땅따먹기 비유를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